그들은 이 나라를 거의 망가뜨리고 돈잔치, 타지마을 여행잔치, 세금잔치를 벌이면서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이 나라를 망가뜨린 게단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믿었던 검수한박도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자기네들이 임명했다고 믿었던 헌재재판관들의 칼날 같은 질문이 민영배우 위장탈당을 난도질하면서 민주당 검수한박 공범들의 폐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번 mbcpd 수첩의 보도는 과거 그들의 행태를 미루어 한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2008년 광호병 선동을 하던 그 방식과 목적과 의도가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둘째, 특정 세력의 특정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기획되었을 것이라는 점. 셋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녀사냥은 대중을 선동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어서 그들에게 김건희 여사는 마녀사냥 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너무나 좋은 소재라는 점. 넷째 이번 마녀사냥이 겨냥하는 핵심 포인트는 김건희를 영부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내린 다음 결국 탄력을 받으면 탄핵까지 가겠다는 것이 목표인 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민주당운동권 좌파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정권을 잃을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0년 동안은 이 정권이 계속되리라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훔치고 끼리끼리 나누고 마음껏 처먹다가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치자 입안 가득이 음식을 문채로 발각된 좀도둑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권교체가 화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지난 5년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가 머리에 떠오른 모양 입니다. 70여년의 전통과 헌법의 이름으로 계속되어던 검찰의 수사권을 불과 보름만에 각종 날치기와 온갖 편법 과 위장탈당을 동원해서 박탈했습니다. 검찰에서 자기들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검수한 박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되었던지 한 사람은 양산으로 내려가 60여 명의 경호원으로 온 집을 에워쌌습니다또 다른 한 사람은 계양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헬스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부감인 복송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태양광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비리사건 등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해외송금 10조 원을 파보면 또 다른 뭐가 나올지 김우견 의원이 자폭해버린 북한 암호화폐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고 박원순과 아직 살아있는 이재명 특히 이재명은 바늘방석에 앉아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최근에 얼굴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 않던가요 문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범죄는 보이지 않게 이 나라를 파괴해 왔고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미래를 망가뜨렸 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다고 저 난리들인 것입니까 그들은 이 나라를 거의 망가뜨리고 돈잔치 타지마을 여행잔치 세금잔치를 벌이면서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이 나라를 망가뜨린 게단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믿었던 검수한박도 한동훈 장관 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자기네들이 임명했다고 믿었던 헌재재판관들의 칼날 같은 질문이 민영배우 위장탈당을 난도질하면서 민주당 검수한박 공범들의 폐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윤정권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침내 선동의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 추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mbcpd 수첩의 김여서 관련 마녀사냥식 보도는 사실상 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김정숙이 인도 수상부인에게 선물받은 성스러운 사리를 가위질로 재단 해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을 보러 갔습니다. 사리 옷에 가위질을 한 것을 본 수상 부인의 얼굴이 경악해하는 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사리 블라우스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 영부인의 무식함이야말로 이 나라 외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외교 참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 우리 외교에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숙이 단 3박 4일에 타지 마할 여행경비로 쓴 국민의 세금 이 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사 논문을 쓰느라 국가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명품백의 명품 의류에 각종 장신구와 반지와 브로치 구입 하느라 들어간 어마어마한 검은 돈은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단번에 알 것입니다. 카드가니 현금으로 큰돈을 결제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검은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2019년 6월에 김정숙이 문재인도 없이 혼자서 10여개 대기업 CEO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데 여기서 혹시 쌈짓돈을 현금으로 거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김정숙입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비하면 김정숙에 대해서 드러난 것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가인데 왜 이런 것은 mbcpd 수첩이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까요 언론이 지켜야 할 공익의 의무를 알고 있기라도 하냐 그런 말입니다 온 국민에게 피해가 간 진짜 김정숙의 국기문란은 다루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오래전 개인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다루는 그 저의가 무엇이냐는 그 말입니다 김 여사야 맘먹으면 박사 논문 포기해 버리면 그말입니다 석사 논문도 포기해 버리면 그말 입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마당에 무엇에 그리 미련 있겠습니까 김정숙의 세금절도에 비하면 세발의 피요 억만분의 1도 안되는 하찮은 것을 그들이 왜 물고 늘어지는지 혹시 이제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마녀사냥에는 배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인지를 묻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것이 배후세력들의 1단계 목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나무랄데없이 국정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핵물의 완성을 선언한 지금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분명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은밀한 핵협상도 진행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감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최성에 올려놓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점 흐트러짐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부가 지금쯤은 큰 실수를 하나쯤은 저질러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험잡을 곳이 없자 초조해진 그들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큰 그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 정부 지지율을 꺾는 방법으로 바이든 비속어를 이용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김회사 논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윤 정부의 지지율을 꺾고 나서 촛불 시위의 규모를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마침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면서 시위는 폭력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정권 타도를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때가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협력자들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자나깨나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보십시오 그 인간들이 그 공격의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문재인과 이재명 범죄를 공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트로이 목마 속에 탄채 우파 속에 스며든 좌파 병사들입니다. 또다시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좌파들의 준동이 세력을 얻어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목마에서 한밤중에 나와서 좌파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자들로 보입니다. 정신 차려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유승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좌파들의 역선택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우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윤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힘당 책임당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당 홈페이지에 가셔서 당원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 천원씩 자동이체까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손으로 당내 투표에 참여해서 위장우파들을 걸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준석이 숟가락 얹지 않도록 추천인은 김채환 또는 윤석열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120만명입니다.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80만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200만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채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